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특히 분당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좋을까요? 또 나는 분당이 너무 좋아. 그렇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만약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또 나는 분당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애들한테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분당 아파트에 투자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 앞으로 2년 분당 탈출 마지막 기회 이렇게 정해 놓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아마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집값은 요동을 칠수 있죠. 최근에는 실망 매물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매물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분당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어떤 목적을 가지시든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생각이 항상 정답은 아니겠기에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되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정보에서 채널에서 아마 듣지 못했던 내용들일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은 저도 가져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기 신도시 특별법 특히 분당이 만약 지금 현재 한 10만 가구 되잖아요 추가로 10만 가구가 더 지어진다 그러면 토탈 20만 가구 엄청 큰 공사죠 이것은 아마 단군 이대로 가장 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면 완전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도 다르고, 자,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연도별 분당 신도시 집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당 집값이 2000년 초반에는 30%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어, 또 반대로 2000년, 2006년, 8년 이동안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한 15% 가까이 떨어졌는데, 자, 이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물렸던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15%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10% 이내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분당 집값은 15%나 엄청 크게 폭락을 한 거죠. 자, 최근에는 지금 보면 수직상승, 수도권 상승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건축, 뭐 이런 리모델링, 이런 등등 이슈 때문이었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당 지역이 주거 환경, 주거 지역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수도권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아까 이 지점이 중요하죠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15% 폭락했던 것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때 서울과 분당 바로 옆에 있던 판교 신도시의 3만 호가 분양되었던 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분당 아파트를 팔고 판교 신도시로 옮겨가는 수요가 많았고 그 결과 분당 아파트가 15%씩이나 크게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경험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일기 신도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도에서 93년도에 입주가 완료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되었죠. 총 30만 가구인데 그 가운데서 분당이 10만 가구 가장 많았고 일산 7만, 중동 4만, 평총 4만, 삼본 4만 자 분당 10만 가구가 그 당시 신도시에도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자 여기에 신도시 특별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 특별법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것은 재건축을 염두에 두었으니까 재건축의 성패는 속도죠. 속도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 그래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건너뛰겠다. 그래서 속도를 단축시키겠다. 이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에 역세권 등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지금 현재 분낭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200% 용적률이었으니까 이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500%까지 상향한다면 비역세권은 500%까지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10만 가구가 20만 가구 두 배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가구 수가. 그러니까 지금 10만 가구 불러서 추가 10만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분당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고, 일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250만 호를 정부에서 공급하겠다 발표했죠. 물론, 3기 신도시를 다 포함해서. 자, 그랬을 때,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집지열 땅이 부족하니까.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만 가구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당군일래 최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하면 엄청난 대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500% 까지 용적률이 상향되면 뭐한 40점 가까이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최신식 현대식 건물이 아파트가 그냥 수직 상승 자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주거지역인 분당에 현대식 초초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다 또 상당한 녹지를 다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거니까. 등등 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도시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당군 이래 최대.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조건이면 지금도 투자가 괜찮죠. 문제는 핵심은 바로 성공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성공에 대한 의문. 자, 이 성공할까 못할까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생각해 보실 때 우선 재건축이라고 하면 가장 문제는 속도감이죠.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재정비 마트 플랜을 2024년 수립, 추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근 분당 일기 신도시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집값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추진이라고 한다는 것은 2024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2024년에 확정이 아니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2024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령 2024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자, 지구단지별 재정비 계획을 통과해야겠죠. 그죠. 지구 단지별. 자, 이것은 지금 신도시 건설이 아닙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 등등 거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빨리빨리 패스해준다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 같은 거는 그 절차는 빨리빨리 패스해줄 수가 없죠. 다 동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 동의가 됐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자, 이때 어떤 순서냐 하면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지금 분당 1기 신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1기 신도시는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40년, 50년 된 단지들 많습니다. 여의도만 가더라도. 그렇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분당에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혜죠. 자, 그렇다면 순서를 정할 때 여의도부터 할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모든 30년 넘는 아파트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재건축 들어갈 수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인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설령 뭐 마트 플랜이 수립되고 지구 단지별 재정비 계획이 통과되고 입주민이 동의되고 등등 하더라도 순서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당 1기 신도시 30년은 그닥 재건축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건축된 오랫동안 세월이 누적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주도 해야겠죠. 이주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착공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고 입주가 될 겁니다. 자, 이게 타임 스케줄인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의문을 가져야 되죠. 첫 번째는 재건축 속도가 얼마나 빨리 추진될까? 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타임 스케줄을 같이 한번 보았잖아요. 서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 속도 얼마나 빨리 추진될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5년 이내에 만약 재건축이 성사된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5년에서 10년 또 10년 이상 자, 이런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아마 사업 성패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성패는 10만 가구 추가 공급이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공급이 사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의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고 자 그런데 10만 가구 추가 공급이 정말 가능할까 자이 변수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재건축 메리트가 정말 있을까 재건축 사업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겠죠 앞으로 있는 동안 또 만약에 만약에 재건축 메리트가 없다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하면 어 지금 리모델링 아마 분당 지역 일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고 거의 뭐 리모델링을 하면 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서 그냥 홀딩되어 있는 거죠. 어, 결과적으로는 리본에게 나을,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재건축 메리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같은 세 가지 의문을 우리가 어,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2011년 대비 2020년 분당 지역에 연령대별 인구수 증감입니다. 연령대별이니까 0세에서 4세, 또뭐 60세에서 64세, 또뭐 90세에서 95세. 이처럼 5년, 5세, 5세 단위로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수가 9년 동안이죠. 2011년 대비 2020년이니까 9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나.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인구가 9년 동안 증가한, 증, 증가한 연령대입니다. 자, 오른쪽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인구수가 다 증가했습니다. 이게 천명 단위니까 여기 13이라고 하는 것은 1만 0천명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1만 0천명이 증가되었다. 자, 이 증가된 연령대를 보면 여기 1만 0천명이 증가된 연령대는 몇 세냐 면요 60세에서 64세 연령, 이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1만 삼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증가했는데 반대로 왼쪽입니다 왼쪽에 가면 연령이 젊은 영유아 청소년을 다 포함해서 영유아 청소년을 포함해서 젊은 청들은 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많이 빠졌죠 자 여기 1만 1000명이 빠진 때도 있고 여기도 1만 1000명이 빠진 때도 있고 유일하게, 유일하게 25세에서 29세 정도만 조금, 조금 증가했네요. 나머지 젊은 층은 다, 그죠? 인구가 줄었다. 자, 이것은, 어, 비율입니다. 비율. 그렇다면 연령대별 인구수가 분당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어떻게 증감이 되었을까? 이것은 너무 확연하게,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증가 비율로 보면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전체 연령대의 전체 총계에서 보면 비중이 훨씬 늘어났고 또뭐 60대도 많이 늘어났고 70대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죠 반대로 아까 이제 같은 현상 젊은 층은 점점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11년에서 2020년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30년은 어떻게 될까 또 10년 뒤 2040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마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자 분당지역이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이것이 분당지역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기 신도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 분양을 한다 할때그 핵심 수요층은 누굴까요? 분양 아파트에 대한 핵심 수요층 60대, 70대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겠죠. 그런데 지금 30대, 40대보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훨씬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 지금 우리가 일자리 걱정을 하잖아요. 자, 큰 자녀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업을 해도 실패합니다. 어, 당군 이래로 아마 소득이 줄어드는 첫 번째 세대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 분당 지역의 최근 주, 그리고 새롭게 뭐 10만 가구를 분양한다면 값은 어떨까요? 지금 가격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저는 비싸다의 한표 물가도 오를 것이고, 어, 최근 용산이라든지 재건축 단지의 분담금이 엄청나게 매억식 증가했죠. 왜 그렇습니까? 뭐 최근 이제 원자재 인상, 이런 등등의 물가 상승 때문인데,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오름세가 떨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재건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아파트 값은 비싸질 거야, 분양가가. 그죠? 분양가가 비싸질거야라고할때자 핵심 경제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도 돈이 있어야 경제력을 갖춘 핵심 젊은층 얼마나 많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아마 부자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힘들겠죠 자 참고로 조금 전에 보았던 두 가지 그림은 라이프 앤 워크라는 티소토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분 블로그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 이것은 분당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일기 신도시 전체, 심지어 모든 도시 서울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뉴스를 아마... 보시을 겁니다.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도에 폐교된답니다.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이 졸업하는 2년 뒤에는 폐교된다. 자, 도봉고등학교는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도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폐교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구 감소 충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도봉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이 2006년도에는 1학년이 24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올해 2022년도에는 45명밖에 입학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6년이 지나는 동안 무려 80%가 감소했다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이제 분당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 증감을 보셨잖아요 그래프 아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 인구도 최근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8.5%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물론, 도봉구 신입생 2006년, 2022년, 이 16년 동안을 따지면 도봉구 인구는 더 감소했겠지만, 최근 5년 동안에는 8.5% 감소했는데, 전체 도봉구 인구는 이렇게 감소했지만,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았지만, 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어느 쪽이 훨씬 더 감소했겠습니까? 청년층, 그죠? 청소년층, 훨씬 감소했겠죠? 그 결과 그 인구 감소의 충격으로 도봉고등학교가 16년 만에 원래 249명이었던 신입생이 45명으로 80%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첫 번째 도 고등학교가 인구 감소 때문에 폐교되는 첫 번째 사례로 등장한 겁니다.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죠. 도봉고등학교가 이제 첫 번째 사례로 테이퍼를 끊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에서, 그림에서, 어, 앞으로 핵심 수요층들, 즉, 분양 아파트에 대한 핵심 수요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근데 그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비쌀 거야. 그만큼 경제력이 되느냐를 따질 때, 그것도 점점 줄어들겠죠. 자, 이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 연도별 분당 신도시 집값 상승률. 자, 그때, 이때 15% 떨어졌던 2006년, 2008년 이 시기에 엄청 크게 분당 집값이 폭락했던 이 시기에 어떤 원인이었다고요? 바로 판교 신도시 3만 호가 분양되었다. 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자, 판교 신도시가 3만 호 분양되었을 때 분당 바로 옆 동네인 분당 집값이 15% 떨어졌는데, 자, 분당이 앞으로 재건축해서 10만 가구를 추가 분양하겠다. 엄청난 엄청난 가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군 이래 역대 가장 큰 사건이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자 분당 집값은 판도신도 판교신도시 때문에 3만호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초경 해보면 앞으로 분당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될 때 그때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경쟁력. 즉, 분당 지역의 10만 호가 굉장히 삐까뻔짝하게 멋진 아파트가 분양될 건데, 그렇다면 세상에 분양되는 곳이 분당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들, 최근에 이제 250만 호 공급하겠다. 자, 상기 신도시 포함해서 등등 할 때, 다른 지역 아파트들도 지금도 공급이 많죠. 공급이 많은데, 그때까지 계속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됩니다. 자, 그들 지역과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쟁력? 가격이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리 삐까뻔차하게 잘 지어도 결국 팔리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사업성이. 자, 이 지도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죠.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과천, 인천계양 등등 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계 신도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250만 호 공급 폭탄입니다 공급 폭탄 자 물론 이런 상계 신도시보다 분당에 새롭게 만약 추가 10만 호를 분양한다면 저는 뭐 주거면에서나 교통면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훨씬 분당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어 가격대 엄청난 가격대에도 경쟁력이 있겠느냐 수요청은 크게 크게 줄어들고 10만 호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볼때자이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도냐 하면.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수도권 지도를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여기 빨간 선 박스 안에가 분당구이고요. 자, 이쪽이 대장 지구죠. 대장 지구고. 자, 이쪽이 판교 쪽입니다. 판교 쪽인데. 어, 어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즘 직주 건접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분당구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유치되어 있지만, 판교만큼 밀집되지 못했죠. 그래서 판교로 많이 뺏겨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았지만 그 당시 15%나 급락을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 it 산업이죠. 굴뚝산업이 아니란 말이죠. it 산업이라고 할때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십시오. 수원 또 동탄 이쪽이 삼성 클러스터죠. 삼성 클러스터 또 삼성 클러스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it 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자또 분당의 동쪽이죠 동쪽 용인 쪽으로 보면 또 하이닉스 클라스트가 거의 확정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동탄 아래로 가면 또 우리가 평택 등등해서 어, 동탄이든 평택이든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죠 어, 사실 초과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는 거죠 이미 삼성 클라스트 쪽에서도 초과 공급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어 동탄 이기 신도시도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를 많이 분양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성남시 분당구의 10만 호는 대단한 물량입니다. 이 10만 호 대단한 물량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여기가 성공하면요. 이쪽 지역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교통도 좋아요. GTX 등등 해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GTX-A 노선은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역까지 다 되는 것이 2028년도이니까 2024년에서 2028년도 되면 A 노선은 아주 핑핑 날아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뭐 C, D, B 이렇게 계속 등장하겠죠. 앞으로는 어지간한 수도권은 GTX로 다묶인다 묶인다고 할때 GTX 자체가 큰 경쟁력은 없다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 분당의 10만 가구가 성공하면 어 정말 경쟁률이 치열하고 성공하면 어 판교가 등장할 때 분당 아파트가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아마 더 팬데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분 다른 지역의 이 아파트들의 경쟁력을 분당구가 따라가겠느냐 이것이 단순하게 주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핵심 수요층 바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때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핵심 수요층이 분당구 아파트는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사실 조금 드는 거죠 그래서 분당구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상계신도시가 상당히 싸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더뎌질수록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또뭐 동탄이라든지 이제 삼성 크라스터또 용인 크라스터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지연지가 오래되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지금 분양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과연 이 분당 아파트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림의 떡으로 끝친다면 크게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분당구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더의 핵심 수요자층은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이남의 거주지 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강남에 진입하기를 희망했던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근데 이제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강북과 강남 아파트 차이는 크게 나니까 가격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당구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핵심 수요자층은 결국 강남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이 분당에서 새로 분양하는그 아파트 가격이 만약 강남 가격과 크게 경쟁력이 없다면 없다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좀 종합해서 보면 결국 얼마나 빨리 추진될까라는 것을 정말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5년 내는 대박! 5년에서 10년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상 늘어지면 굉장히 어문이 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결과적으로는 10만 가구 추가 이것이 가능할까 즉 팔릴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상기 신도시 그 다음에 250만 호 공급폭단 물론 상기 신도시를 포함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수요층의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초고령화 자, 이런 등등을 따질 때 결국 가격 경쟁력이 관건인데 그렇다고 싸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도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좀 계력과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메리트가 있을까를 따질 때 이것은 결론 재건축 사업 타당성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이제 1번, 2번이 좀 애매하다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대안일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셔서 어쨌거나 앞으로 2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앞으로 2년 분당 탈출 마지막에 세 가지 이슈에서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을 목적이라 하면 앞으로 상승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매도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 실제 재건축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상승 이슈가 있을 때는 매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연금이 좋긴 한데 이게 참고로 만약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생기면 분담금은 내가 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 다음에 정려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정려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가격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정려 가액에 대한 문제고 그게 세금의 문제니까 이것도 이슈를 조금 보면서 천천히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분당의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 가지 질문들의 제 의견을 답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2년 분당 탈출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